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 드라이버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의 드라이버의 로망이 똑바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두 개가 동시에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은 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왼쪽으로 휘는 거는 아마추어분들 대부분 좀 적게 휘어요 그리고 거리도 좀 많이 나고요 오른쪽으로 휘는 게좀 많이 휘고 공이 죽을 위험도 좀 많고요 좀 많이 거리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스를 없애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자, 근데 슬라이스가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몸이 빠르고 클럽이 느려서예요 여기서 내가 셋업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볼이 여기 있으면 은 자, 백스윙을 쭉 갔다가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헤드, 샤프트, 그립, 내 몸이 이렇게 다 같이 들어온다면 공은 굉장히 힘있게 똑바로 맞아서 가겠죠. 근데 슬라이스의 경우에는 몸과 그립이 헤드보다 먼저 들어와요. 그럼 페이스가 지금처럼 열리면서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 슬라이스 없애고 싶으시면 헤드를 움직이세요. 내 몸을 움직이고 그립을 움직이고 샤프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헤드 하나만 신경쓰고 이 헤드를 뒤로 보냈다가 이 헤드를 앞으로 보내세요. 그러면은 드라이버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스윙처럼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같이 절대 오른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내고 싶다 드라이버 슬라이스를 줄이고 싶다 드라이버 말도 안 되게 높은 탄도를 없애고 싶다 나부터가 아니라 채부터예요 나부터가 아니라 채부터 헤드, 퍼스트, 스윙이에요. 발음이 굉장히 구수했죠? 퍼스트. 네.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바디 퍼스트 로 먼저 들어가면서 페이스가 오른쪽을 바라보게 하는 잘못된 스윙이 아니라 백스윙 갔다가 클럽을 먼저 던지면서 헤드가 내 몸의 회전보다 먼저 공에 닿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닫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은 휘어도 왼쪽으로 휩니다. 왼쪽으로 휘는 건 얼마 휘지도 않아요. 물론 바디턴 스윙을 하신다면 라은 이게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만 바디턴 스윙을 해서 공이 똑바로 간다? 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암 스윙을 해서 공이 똑바로 간다?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대로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헤드 퍼스트 스윙이 맞지 않아요 하시던 트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어떤 방법을 써도 공이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릴리스를 했는데도 슬라이스가 나 스쿠핑을 하면 뭐 못볼 포지션도 바꿔보고 샤프트도 바꿔보고 헤드도 바꿔보고 다 했는데 슬라이스가 나 그러면 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백스윙 탑 올라간 상태에서 몸은 잡아놓고 헤드부터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세요 헤드가 먼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휘어요 클럽 패스에 따라서 공이 출발 방향이 정해질 거고 페이스 앵글에 따라서 공이 끝나는 지점이 정해져요 공의 출발은 페이스 앵글보다는 클럽 패스를 더 많이 타요 왜? 클럽이 지나가는 힘에 의해서 공이 맞아서 튀어나가면서 페이스 앵글에 의해서 스핀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 공이 힘이 있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다가 공이 힘이 떨어질 때 스핀을 타고 휘게 되는 거거든요 헤드 퍼스트 바디 퍼스트가 팔, 손, 그립 퍼스트가 아니라 헤드 퍼스트, 클럽 헤드 먼저 클럽 헤드를 뒤로 보냈다가 클럽 헤드를 앞으로 보내는 정말 단순한 방법이에요 뭐 레깅, 샬로잉 체중이동 다 필요 없고 헤드 퍼스트 그러면 드라이버는 절대 슬라이스 나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셨던 분들은 여태까지 몸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헤드 퍼스트를 하려고 해도 헤드랑 몸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은 아주 훌륭한 타이밍이겠죠 헤드 퍼스트 이것만 기억하시고 드라이버 스윙을 연습을 하시면 슬라이스 고민은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훨씬 더 손쉽게 슬라이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헤드 퍼스트 스윙 범수 골프 이용범 프로였습니다